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내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저의 흐로 저의 흐대로, 내 평생 살아온 길. 저의 흐로 저의 흐로더이 없는 사랑. 달려갈 길. 주 얼굴 볼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라 지금까지 지내온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행해라 나는 공로